둘 셋! 프 r o m 월. 안녕하세요. 동키즈입니다 아라티비 시청자 여러분. 저희가 드디어 리팽이라는 신곡으로 아라티비를 찾아왔습니다. 와. 와. <웃음> 바로 바로 열심 잡는 궤도 리팽 컨셉이죠. 와. 와. 그러면 제가 일단 곡 소개를 먼저 해봐도 될까요? 아. 네, 네. 네, 저희 신곡 리팽은요. <웃음> 골드스쿨 힙합 장르의 무거우면서도 신나는 그런 댄스곡인데요 후렴부에 중독성 있는 그 그걸 뭐라고 하죠? 섹스콤 멜로디가 음. 정말 중독성 음. 있습니다 꼭한 번씩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번에 화려한 동키스틱 안무도 있잖아요 아, 맞아 요 그거를 저희가 연습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소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실수가 조금씩 있을 수 있잖아요, 여러분. 네. 그래가지고 혹시 실수한 멤버 있으면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. 누구죠? 누구죠, 문이요? 문이 문이 누구죠? 문이 누구죠, 문이 문이 누구죠? 누구죠, 문이요? 누구죠? 아, 이게 제가 미끄러짐과 동시에 하필이면 음. 딱 동키스틱이. 아, 맞아. 눈물 날뻔 했습니다. 아, 괜찮아요. <웃음> <그리고 웃음>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한 거니까 그렇죠. 실수는 다들 귀엽게 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 아나럼요 네. 그럼 자, 이제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저희 타이틀곡 리팽을 걸고 오, 하는 게임이에요. 네. 다들 준비되셨죠? 네. 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리팽. 이름하여 신곡을 잡아라! 돈키즈가 제한시간 동안 5가지 미션을 성공하면 여러분들께 신곡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 어, 진짜요? 와, 2분 59초 네, 2분 59초네요 이게 리팽 러닝타임이죠 그렇죠 네. 2분 59초. 59초 안에 미션 5가지를 완수해야 완수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냥 지나가는 루팡 부타 아 여기 금이, 환양, 리팽, 동키즈 붙여주셨는데 아, 리팽을 못하고 이렇게 하트까지 이렇게, 이렇게 눈치 없이 실수해버리면 안 되는 그런 거 같아요? 그러 이제 금이, 환양, 동키즈 되는 거죠 이렇 루팬 없어지 실수하면 저거 뗄거예요 루팬 없 거에요 족자를 펼쳐주세요 네, 저는 건강 주스 마시고 리팽 s 렴한 소절 부르기. repent, Korean Hansos or Prugi. You don't g e 는 Hanson Pussy. You don't g d b 이상 넘기기 4단계 엉 o n 어폰 줄풀기 5단계 유연성 복불복 아 이게 뭐라고 긴장되 s s y y 어, 이거 일단 스타일리스트 실장님한테 죄송하다는 어, 말 전하고 좋아요. 이게 힌트이기 때문에 비트를 쏟으면 어떻게 될까? 과연 어우 야아니면 표정이 안좋아지시는데요? 코트를 살짝 앞에 살짝 잠그고 해볼까요? 어 그래요 그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<웃음> 비트 침착하게 맞주주세요 이게 아, 비트랑 사과랑 당근이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비트 소리가 들려? 셋다 셋이 넘치는데? 드롭 더 비트 우와 드롭 더 비트 우와 알겠습니다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준비. 시. 작 <웃음> <놀람> 빨라 빨라 빨라. 이 시간이 안빠 빠빠빠. 와, 와, 와, 잘한다. 와! 와, 4초밖에 안 걸렸어. 4초 만에 <놀람> 마셨어. 네, 네. 시작하자. 아 a t 아아아아아 둘셋넷 right. <웃음> 제발 다섯 굉장히 힘을 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파이팅 열하나 진짜 힘겠다둘 열셋 잘한다 열다섯 빨리 빨리 열 빨리 열곱 오와 열 파이팅 됐어 우와, 와 넘었어 오오오 <웃음> <웃음> 빨리 빨리 침착해 침착해 오, 침착해. 오 잘한다, 침착해. 잘한다 잘한다 침착해 입은 없어, 입은 침착해 없어, 침착해. 없어, 입은 없어. 입은 침착해 아니야 아니야 오, 여기도 있... 아 아니, 이렇게 꼬아놓으시면 어떡합니까 언더할수 <웃음> 있어요 할수 있어요. 아 어, 어, 괜찮아요. 풀수, 풀수. 시간 많아요. 밑에도 네. 있어와 이거 너무 이거 밑에 하나 더 있어요. 밑에 하나 더. 이거 원. 아예 <웃음> 경영이형 푸시업 40번 찍게요. 와. 아 어. 괜찮아요. 아직, 1번 아니, 아직, 40초가 괜찮아요. 있어요. 아직 괜찮아요. 아직 괜찮아요. 아직 괜찮아요. 그냥 무늬경만 잡았는데요. 할수 있겠는데요. 야, 게임 제왜 갑자기 느려졌어요. <웃음> <웃음> 성공, 성공. 야. <빨리> <웃음> 아, <됐어. 웃음> 이제 무늬경 <형> 1번. 1번. <웃음>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겨 줘야 이번 볼게번 이번에 학원도 요 누워요. 아, 제너드를게 이거 던질게요. 잡요 누워. 야! 와, 성공. 이 2번 2번 2번, 2번, 2번, 2번, 2번. 끝난 거 아니야? 끝났어, 거 와! 야, 대형자가 대형대 봐. 대형, 잡아, 대형, 대형. 아, 궁금한 게 있는데 요가 자세 뭐가 있었는지 봐도 되나요? 우와! 뭔데? 우와! 아니, 이거는 가능성 있어요. 이거는 너무하신데요. 뭐예요? <웃음> 이거 <웃음> 저를 이제 바닥과 <바닷가> 뽀뽀를 시키시겠다. 아, 뽀뽀. 뭐 뭐야 이거? 오! <웃음> 이거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.